4장의 신경, 신경 전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이게 세개 아니고 신경 전달입니다. 자, 리뷰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리뷰를, 과제로서 리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리뷰는 받고, 그러면 신경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신경세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자. 막전압, 활동전압, 전압의 차이로서 신경전달이 일어납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자, 리뷰, 책, 지난 시간에 책에 삼투질 농도, 정상적인 삼투질 농도, 영어로 오스몰이라고 오스몰아르티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랄농도입니다. 300mm 오스몰 퍼 리터 답은 체액삼투질농도의 정상치는 300mm 오스몰 i 르티입니다 오스몰 농도입니다. 자,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 그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뉴런, 뉴런, 뉴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상 돌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축삭 돌기라는 부분과 축삭 말단에 신경종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뉴런이 신경 충독 전도체로서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이 뉴런이다. 뉴런이다. 그 뉴런 구조는 방금 봤듯이 신경세포체. 자, 이 부분이 신경세포체입니다. 자, 신경세포체예요그 다음, 수상돌기. 수상돌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 부분, 수상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 자, 축삭돌기. 그 다음 신경종말, 축삭말단 혹은 신경종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은 신경세포체에서 여기에 뭐 미토콘드리아도 보이고요 핵도 보이고 라이소존도 보입니다 자, 가지고 있고 그러면 뉴런에는 어떤 뉴런이 있느냐 크게 나누고 운동유론, 감각유론, 이 운동뉴런, 감각뉴런, 중간뉴런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이 각각을 우리가 그림으로 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신경교라는 자 신경교 여기 보이죠? 자 신경교 자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자, 신경계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기능 세포이다 이렇게 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경교 세포에는 이런 세포, 성상교 세포, 성상이라고 별 그러니까 별 모양의 어? 교 세포다. 그다음에 회돌기 교 세포다, 뭐 소교 세포다. 뭐 상위세포다. 이런 형태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교세포가 있다. 자, 뉴런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물었다. 그러면 뉴런 구성이 아닌 것이 여기에 다섯 개 중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수가 지금 답인데 뉴런에, 뉴런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한 부분을 참고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답이 아닌 연수는 우리가 뇌조직에 있는 일부분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 그다음 또몇 문제를 봅시다. 뉴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뉴런의 대부분은 연합 뉴런이다. 이게 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왜 틀렸는지를 내가 알면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뉴런의 대부분 한 99%는 연합 뉴런인데. 자 구심성 뉴런이라는 구심성이라는 얘기는 정보 자극을 감각기에서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감각 뉴런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원심성 뉴런은 뉴런은 당연히 중추신경에서. 어떤 효과기나 뭐 뇌의 명령을 전달해서 최종 중추신경에서 나온간그 신호가 말초신경 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될 그런 뉴런입니다.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운동뉴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 크게 구심성 뉴런 감각뉴런이다 같은 말이다. 원심성 뉴런은 그냥 운동뉴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자 구심성 뉴런에는 수상돌기가 없다. 자, 이걸 자 수상돌기가 없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뉴런 뉴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뉴런 옆에 성상교 세포라고 그러는 세포 성상교 세포 앞쪽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죠? 자, 성상교 세포가 자, 여기에 있고 바로 모세혈관과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성상교 세포가 중추 신경계에 퇴화된 세포 부스러기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성상교 세포 그런 앞쪽에서 봤는 성상교 세포가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세포 중추신경계 태화된 세포 부스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를 세포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다음 이제 신경세포막에서 이온이 이와 같이 세포 외액과 내액 사이에 이온통로를 통해 가지고 수동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어떤 펌프 화학적 활성화 이온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어찌 됐든지 이 세포막 안과 바깥쪽에 농도 차에의해가지고 농도 차이, 이온의 농도 차이에 이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전압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전압 차이가 생김으로써 막 전압이 막 전압과 활동 전압 그런데 전이차가 생긴다. 그 세포막을 중심으로 양쪽에 다른 이온들이 서로 다른 농도로 존재하면은 거기에 전이차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이차 우리가 전기에서 쓰는 볼테지, 전이몇 볼트, 몇 볼트, 몇암페하다 몇 이런 얘기를 쓰죠. 전압차가 생깁니다. 그 전압차를 다른 말로 전위차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위차가 있어야만 전기적인 흐름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이와 같이 전압이 발생되는데, 그 전압이 이제 막에서 생성되는 막전압, 그 다음 활동에 필요한 활동전압 이렇게 전압이 생성됩니다. 자, 농도 차이에 의해가지고 이온 농도 불균형 그러니까 이온이 농도가 높은 쪽과 낮은 쪽이 막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 거기에서 막 전압이 생깁니다. 농도에 따라서도 정기적 전압 불균형에 따라서도 이렇게 전압의 차이가 생긴데, 이 전압의 차이가 결국에는 활동 전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자극이 막전압에서, 자, 안쪽이 음의 전압, 마이너스 한 60mV 정도 있다가 자극이 오면은, 자,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게 역치 수준이라고 하는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너무 많이 돌아가서, 너무 많이 막전압이 내려가서 이 상태가 과분극 상태라고. 과분극 상태가 되었다가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와 같이 활동 전압이, 활동 전압이, 이 활동 전압에 이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각 단계에서 이온 통로에 변화가 생긴다. 자, 1, 2, 3, 4, 5, 6, 7, 8, 9. 자, 이게 막전압. 처음, 1. 휴식 상태 막전압이 마이너스 70mV. 그 다음에 2, 탈분극 시작하기 위한 자극이 주어집니다. 조금 이제 막전압이 올라갑니다. 3. 역치입니다. 역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자, 역치 수준. 올라가고 나니까 여기에서 소듐 통로가 열리고 소듐 유입되고 포샵, 포타슈 통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역치 수준, 그리고 나서 이제 4, 급격히 소듐이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유입이 되면 8분극이 일어나고 5에 와서... 소디움 통로는 닫히고 포타시움 통로가 열립니다. 그니까. 그 다음 6번. 포타시움이 유출됩니다. 그 다음 7번. 포타시움 통로가 열린 상태에서 포타시움 유출이 지속되어 과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번. 포타시움 통로가 닫히고 약간의 포타슘 통로를 통해 이제 세어 들어오고 나서 9번 정상 상태, 본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시간에 따라가지고 이와 같이 소디움 유입되고 나서 소디움 통로 닫히고 포타슘 통로 열리고 자, 이 과정이 이막 전압의 변화에 이해가지고 이와 같은 소디움 포타슘의 이온 통로에 의해 가지고 물질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은 문제를 하나 봅시다 신경세포막이 흥분할 때 자극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은 답은 소디움이 세포 속으로 이동을 해 간다 소디움이 소디움 세포 속으로 이동해 간다 세포막을 중심으로 전이차에 의해 안정상태일 때는 세포 내부는 포타슘 농도가 높고요 세포 외부는 소디움 농도가 높아 내부에 비해 양의 상태로 하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극을 받아가지고 흥분이 전달되면 소디움이 일시적으로 세포 내로 급격히 이동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 내부가 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세포 외부는 음으로 화전되버립니다. 그래서 양음에 의해서 전압기복 파동이 발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포 정보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이 부분이 지금 소디움 포타슘이 이제 막전극을 일으킬 때 자, 지금 소디움이 미리 움직이고 활동전압 일으키고 그 다음 포타시움 통로가 자, 일으킨다 자 활동전압이 나타날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이 뭐냐 정답 두 개가 있다 보르세요 보러, 1번, 3번이 저, 정답입니다 자, 안정막 전압에서는 세포 외부가 양극, 내부가 음극입니다. 그다음 3번 탈분극이 일어날 때 뉴런이 뉴로 뉴런, 뉴런의 막은 외부가 음극, 내부가 양극이다. 자. 그다음 이 부분은 받고 정기적 시냅스, 화학적 시냅스. 그다음 자이 부분은요. 만약에 신경 섬유 말초 쪽에 어떤 이 신경초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손상된 신경 섬유가 신경초 세포 안으로 재생되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건데 신경 세포가 모두가 재생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부 재생될 수가 있는데 거의 신경섬유는 사실은 변성재생이 재생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 일부 재생되는 것을 지금 연구결과로 보여준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어디 가노?